식품위생법에서 영업을 어떻게 영업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포함되는 건 식품 적개업, 식품 제조 가공, 식품첨가물 제조업, 적석 판매 제조 가공업. 이건 영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먹는 샘물 그러는 이거는 식품위생법이 아니고요. 먹는 물관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먹는 물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 2번 식품접객업의 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2번 조리장에 식기류 소독시설을 갖춰야 한다. 나머지는 다 틀렸다. 이 얘기입니다. 왜 틀렸는지는 탈의시설은 갖추어야 되는데 조리장 안에 갖춘다. 이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다 틀렸어요. 3번 식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이 아닌 것은 식품판매업에 해당되는 건 아닌 것은 식품판매업에 식용어른 판매업 있어요.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있어요. 유통전문판매업 있어요. 식품수입판매업 있습니다. 5번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이건 식품위생법이 아니고 건강기능성식품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된다. 식품 접객업에 자, 식품 접객업에 해당하는 영업원. 식품 접객업에 해당하는 영업원. 자, 여러분 이 문제 쉽게 답을 맞출 수 있습니까? 답은 유흥 주점 주점 영업. 스프린트 5 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대상이 될수 없는 것은 답은 통병조림 식품 이거는 뭐 그대로 이걸 즉석 판매하는데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 아니잖아요. 자, 아니다. 다음 식품 소분업 대상이 될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식품 소분업을 할수 있는, 소분을 해서 할수 있는, 소분업 가능한 것은, 다른 건 소분하면 안 된다 이얘기예요 벌꿀입니다. 벌꿀. 7번. 식품조사처리업은 어떠한 영업이냐? 다음은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높이는 영업을 식품조사처리업이라고 합니다. 식품조사처리업을 하려고 러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사항입니다. 다음 8번 적석판매 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설, 제조 가공실, 급수시설, 판매시설, 검사실, 화장실 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을 하는데 규모가 크지 않잖아요 사실 그게 무슨 검사실을 둬야 되냐 무리한 요구조건이죠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영업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나머진 다 해당되는데 먹는 세몰 그러는 거 이거 영업 아니다 앞쪽에 문제 동일 문제 같다 유형 종사자란 뭐 어떤 사람을 유형 종사자라 하냐 답은 유형 접객원을 말한다 다음 12번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은 음주행위가 영 허용되는 곳과 허용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허용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일반 음식점 영업에 음주행위 허용됩니까? 일반 음식점에 주류 판매 허가 같이 받았는 곳은 가능해요. 단란주점 음주행위 당연히 되겠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은 나머지 유흥, 뭐 유흥, 단란주점 이런 것들은 다 허용이 되니까 허용되지 않는 것은 4번 휴게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여기에서 음주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13번 마찬가지, 음중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은,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에서 음주행위가 허용된다. 자, 여기,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자, 영업 허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조건이 좀 엄격한 기준에 적용을 받는다. 이 얘기잖아. 그죠? 자, 앞쪽에서 봤면 식품조사처리업 들어가고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거 영업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신고대상 영업이 있습니다. 신고대상 다음은 식품소분업과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입니다. 그다음 등록해야 될 영업원 등록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입니다. 등록 그러니까 지금 가장 엄격하는 게 허가, 그다음 등록, 그다음 신고입니다. 신고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뭐좀 간편하다랄까? 그 다음 영업 중에 식약처장의 영업허가를 행해야 되는 것은 식품조사처리업입니다. 18번 식품조사처리업자가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고 변경해야만 하는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했다면 변경을 해야 한다. 식품제조가공업자는 누구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되냐? 자, 영업등록, 특특시군구청장입니다. 특특시군구청장 식품 등을 수입, 판매하는 영업자는 누구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냐? 마찬가지, 특특시군구청장입니다. 영업신고 영업신고를 받은 관청은 해당 영업소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증을 교부한 후 얼마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해야 하냐 15일 이내에 확인을 해야 한다 식품소분판매업자가 변경사항을 반드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얘기단 얘기예요. 자, 영업소 전화번호 답이고 나머지 영업소 명칭이나 상호나 소재지나 영업자 성명이나 영업소 면적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다음 품목 제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품목 제조 서를 자, 답은 제품 생산 시작 전이나 혹은 제품 생산 후에 시작해서 7일 이내에 품목 제조 보고서를 제출해라 품목 제조 24 품목 제조 보고서를 허가 등록 또는 신고 관청에 제출해야 하나 영업자로 옳은 것은 답은 식품 제조 가공업자나 식품 첨가물 제조업자 25. 품목 제조 보고사항 변경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자 변경됐을 때 제품명, 원료명, 유통기한 연장이라든지 성분명, 배합비율 변화가 왔다면은 변경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식품의 유형이 바뀌었다. 이 경우는 그렇게 중요한 변경사항이 아니니까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26. 영업허가를 할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자, 영업허가 할수 없는 경우가 4개고 할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다. 자, 1번 해당 영업시설이 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영업허가를 할수 있냐? 불가능하겠지. 식품적계급 중시 도지사가 국민 보건 위생을 위, 위해 제한하는 경우 당연히 영업허가 내주면 안 되겠지.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 후견인 경우 이런 경우도 뭐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대, 어? 그런 조건이 아니잖아. 4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 파산선고된 사람에게 허가를 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 5번이 답이다. 그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1년 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27. 청소년을 유흥 적개 언어로 고용해서 유흥행위를 하게 해서 영업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취소된 그 같은 장소에서 영업 허가를 식품 적개 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 취소된 후 얼마 경과, 얼마를 경과 후에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답은 2년. 2년. 그 다음, 유해식품 등 판매금지를 위반해서 영업허가가 취소된 자가 같은 종류 영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허가 취소 후몇 년을 경과해야 하느냐. 5년입니다. 5년 5년 5 이건 뭐5청소년을년용적개년으로고 고용해서 유용행위를 하게 5년 영업허가가 취소된 자가. 식품 적개급을 하기 또 하기 위해서 허가를 또 신청을 한다. 그럼 몇년 후에, 몇년 후에 허가를 신청을 할수 있느냐? 3년.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신고하기 위해서 얼마가 허가가 아니고 지금 신고하기 위해서 얼마가 경과하여야 되느냐?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신고를 또 하려고 그러는데 몇 년이 경과되어야 되느냐? 2년. 2년. 그 다음, 31번. 자, 병든 동물 고기. 판매 금지 위반. 영업 허가가 취소된 자가 허가받기 위해서 취소된 날로부터 얼마 경과해야 하나? 자, 5년입니다. 5년. 다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지 얼마 이내에 허가 등록 또는 신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느냐? 1개월. 1개월 이내. 영업자 지위를 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처리해라. 다음, 34. 다, 다음 업무에 직접 종사할 경우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업무에 직접 종사할 경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자일번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하는 자, 이 완전 포장된 식품을 제조하는 자, 완전 포장된 식품 첨가물을 운반하는 자, 완전 포장된 식품 첨가물을 판매하는 자,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제조하는 자, 자. 어떤 사람이 건강 진단 을 받아야 하냐? 답은 2번이에요. 자. 완전 포장된 식품을 제조하는 자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냐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1번 휴게음식점 종업원 2번 일반음식점 조리사 3번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하는 자 4. 식품 제조 가공업자 5. 유흥 접계원 5.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하는 자 36. 건강 진단 결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 영업에 종사할 수, 진단,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답은, 자, 피부병 환자. 나머지는 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7번. 건강진단 결과 일반 음식점 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장티푸스 폐결액, 세균성 이질, 환농성 질환자 자, 이런 사람들은 일반 음식점 영업에 종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5번은 후천성 면역결핍 환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 질환에 대한 정기검사 정기건강진단은 얼마만에 얼마마다 1회 받아야 하느냐 식품제조가공업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정기 건강 진단을 받아라. 자. 학교 급식법에서는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6개월에 1회입니다. 6개월에 1회. 그다음 성 매개 감염병 등 건강 진단 대상자는 HIV 검사를 6개월 마다 1회 받아야 한다. 그다음 식품 위생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냐? 식품 적계업을 하려는 영양사 답은 이건 답이에요. 나머지는 다 식품 위생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식품 적계업을 하려는 영양사는 왜 받지 않아도? 느냐 기본적인 자, 이런 뭐 식품 위생 교육 받아야 될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 식품 위생 교육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식품 위생 개인 위생 식품 위생 시책 식품 품질 관리, 식품 경제 전망. 뭐, 이거는 상식 수준으로 봐도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집단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 자, 지금 설치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사전에 받아야 하는 위생 교육 시간이 몇 시간이냐? 여섯 시간입니다. 시간. 그 다음, 집단급식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몇 시간이냐? 답은 3시간입니다. 44,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오른 것은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어디냐? 한국식품산업협회입니다. 식품위생교육을 하는 기관은 마찬가지, 맞아 이런 동업자 조합, 아까 얘기했는, 방금 얘기했던 동업자 조합, 그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이렇게 기관이 있다. 신규 식품 위생 교육을 받은자가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같은 업종을 하고자 할때 위생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그 기간은 답은 2년. 2년 내에 교육을 받았으면은 받았는 교육 받았는 그 교육 내용이 증명이 되면은 2년 내에 다시 어떤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될 그럴 경우에 받은 것으로 인정하겠다 사실 신규 식품 적객업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시기 및 교육시간으로 오른 것은 답은 사전위생교육 앞쪽에 문제에서도 봤습니다 6시간 받아야 한다 자,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교육 실시 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자,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보고해라. 그 다음,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발급 대장을, 교육에 관한 기록을 몇년 이상 보관을 해야 하냐? 2년 이상 보관을, 보관 관리해라. 식품 제조 가공업자가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 그 위탁 제조 가공업자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해라. 그러니까, 위탁 제조 가공업자가 어떻게 위생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그런지를 점검해라, 이 말입니다. 자, 반기, 6개월에,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에, 6, 반기 그러면은 6개월이네? 6개월에 1회 이상, 그냥, 위탁만 해가지고, 제조, 가공되어 오는 거, 응? 어? 만든, 제품만 받는 게 아니고, 위탁 가공업자는 그 위탁 제조 가공업자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다 단기에 1회 이상 자 나머지 자 53번 시 도지사가 영업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데, 자, 이거 제한을 하려면 그 어떤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나. 그 법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자, 시도의회에서 조례로 일일 8시간 이내에 제한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조례로 하루 8시간 이내로 8시간 이내 하에서 영업시간,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 55번. 식품 제조, 가공업자는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 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자,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냐? 3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3년 동안. 58번. 식품 적객 영업자가 수도물이 아닌 물을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경우, 전 항목 수질 검사는, 전 항목 수질 검사는 2년에 한 번씩 실시해라. 2년에 한 번씩 실시해라. 61번 위해식품을 회수하는 영업자가 행정처분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회수 계획량의 얼마 이상을 회수해야 하느냐 자, 4분의 1 이상을 회수를 해야 한다 행정처분을 경감받기 위해서 그 다음 위해식품 등 제조업자가 식품, 식약처장에게 품식 보고하는 회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뭐 제품명품질유지기한 이거 아니다 나머지는 회수계획에 포함시켜라 회수계획량, 회수사유, 회수방법, 회수기간, 생산량, 판매량 거래업체명 폐기처리 방법 자, 이런 것들은 포함해라 그 다음 우수업소의 지정은 누가 하느냐 우수업소 모범업소 우수업소 있었죠 우수업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다음,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는 이물 보고서에 사진, 해당 식품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느냐. 답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모범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영업과 지정권, 지정권자 연결이 옳은 것은 모범업소 모범업소 일반 음식점 영업에 특특시군구청장 4번 모범업소 지정원 특특시군구청장 70.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식품으로 오른 것은 우선적으로 이거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어때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식품으로 옳은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 적용 받지 않은 제품이 있습니까? 자, 이 문제에 답한. 뭐, 냉동, 피자류, 어묵류, 배추김치. 171번 식품 안전관리 인정기준 준수 대상 영업자가 아닌 것은. 자, 밥번 아이스크림. 72번, 식품 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해서 주어지는 우대조치, 우대조치로 옳지 않는 것은, 나머지는 다 이렇게 우대조치에 들어갑니다. 출입검사, 수거 등 완화, HACCP 적용업소, 인증사실, 광고, 적용품목 표시 또는 광고, 필요한 기술적, 경제적 지원은 가능한데, 세금을 감면해준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자, 식품 안전관리 인정기준 용어 정의로 오른 것은, 자, 용어 정의 정리, 정리, 이거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자, 답은 여기에서 개선조치란, 중점관리점의 한계기준을 이탈할 경우에 취하는 조치입니다. 개선조치.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어디에 틀렸을까? 좀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은 누가 고시하느냐? 식약처장이 합니다. 76. 식품 안전관리 인정기준 적용업소의 인정유효 기간과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기간으로 오른 것은, 자, 답은 3년. 3년. 79. 식품 안전관리 인정기준 적용업소 종업원의 신규 교육 훈련이 몇 시간이냐? 신규 교육. 16시간 이내. 16시간. 전부 지금 해석 내용입니다. 지방식품안전식약처청장이 식품안전관리인정기준 적용업소에 대해서 이 기준을 준수하는지에 관해서 조사평가해야 되는데 얼마만에한 번씩 해야 되느냐. 매년 1회 이상 해라. 8 5 지방식품식약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식품안전관리인정기준적용업소에 대해서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수 있는 기간은 답은 식품안전관리인정기준적용업소의 인증기간 동안에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출입,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86번 이,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뭔가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어? 순환이 되면서 추적을 하고 있어요. 식품 이력 추적관리 적용식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곳은 어디냐? 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뭐 쉽게. 자, 병원, 식당, 학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은 영양사를 두어야 됩니다. 일반 음식점까지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영양사 직무가 뭐냐? 조리사가 되려는 사람 누구 면허를 받느냐? 지자체, 장애 면허입니다. 결격 사유가 뭐냐? 조리사, 영양사 교육 내용, 시간 자 이런 것들 문제를 좀 보시고 행정 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 아, 이 벌칙은 여러분들 꼭 벌칙. 식중독 집단급식소 벌칙은, 어,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자기 것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